어. 어? 어 저건 뭔뭐 말이에요? 추단 누나 저 여유증 수술해요 가슴 때러 갑니다 잘 떼게 기도해주세 무슨 말이죠? 여성 유방증 그 남자들 보면 언니 여자처럼 이렇게 쭉 나온 애들이 있어 여유증 아그 남자들도 있어 근데 그 남자들이 한수술하 애들이 끌리더라 아 그래요? 끌리는. 여유증이 있으면 언니 운동하고 근육이 생겨도 안 이쁘다 그러더라고 어 나도 지금 사실 오늘 어, 라면 오나 봐요 라면 아니에요 이거 이 오빠 어 라면이다 어 라면 라면이 드디어 도착했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막 라면에 도착했습니다 나요아 이거 안 나갈 대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어, 4개를 3개 내가 지금 아, 네 개를 세개금 지금 지금 지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가네 지금 지아 맛있겠다. 공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나 지금 지먹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나 지금 지먹 지금 나금 먹자. 그래. 그럼 우리는 초밥을 먹었 지금 지금 난안 나눠 먹는다 <웃음> 나도 몇잔안먹었어 혼자 먹었어나네너 <웃음> <웃음> 다시다 한개더줘어 언니 다 먹어라 다시 다개 어, 그래 다시다아 근데 좀 물어봐야 맛있는 음, 거 음, 사실 그래. 잘 먹겠습니다 어잘 먹겠습니다 무슨 짓만 먹어 음 <웃음> 그래요 네고리 안성탕면이라 아 공주 생일이라서 챙겼잖아 어 아, 아니요 아, 언니 아여전시 지났네 아우 뭔 생일이야 음 그래 근데 라면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더라 진짜 아, 집에서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그치? 음. 모든 음식에 혼자 먹으면 맛이 없는 거 같아 아니 야 마라탕은 혼자 먹으면 맛있어 <웃음> <웃음> 가게에서 방송에서 먹었던 게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시켜먹으면 맛이 없더라 그 맛이 안나 마라탕 은먹어자 마라탕 먹을 수 있어 한 음, 번도 안먹어그 맛이 있는거야 윤서도못 먹어? 아니 나는 내가 도전하라고 해봤을 새로운 그런 음. 걸안 먹어봤어 너 한일 안 살아봤구나? 한일 살면은 먹는 것도 한일이지 음, 내돈내산으로 따로 먹어야지 뭐나 얘랑 한달 동안 삼계탕 먹으려는 거야 <웃음> 왜? 언니야 뭐해? 나 까르띠움 살때 어. 언니 뭐해? 어나 자다가 깼어 밥 먹을래? 그까락뒤 밑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만나자 그 삼계탕집 응. 거기는 몇번안 어. 갔어 해운대는 삼계탕집 다찾아왔어한달 동안 네. <웃음> 녹두 삼계탕부터 알지? 응. 홍삼 까라 뭐 원조 뭐 네, 네 다섯 번 끌려가고 또 전화드려 아우 얘 삼계탕 안 먹어 아우 아니야 언니 삼계탕 안 먹어 짠거 먹자 그러더 갑자기 만나서 아 근데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고 아 약간 몸보신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삼계탕 먹는다고? 어 언니 한 번만 <웃음> 그거 먹그 다음은? 또 삼계탕 다 찾아다니는거야 막 녹두 삼계탕 홍삼 삼계탕 그냥 삼계탕 저기 해운대 삼계탕 동네 삼계탕도 <웃음> <왔다> 갔다 왔잖아 <웃음> 어, <웃음> 동네 삼계탕 맛있어 맞맛있더에 꽂히면 며칠을 어. 그걸 먹자 아기샘이 그거 시켜먹었으면 맛있어 삼상탕이데유난 국수 면이안 나오잖아 음. <웃음> 하겠잖아 한번 그렇게 자기 몸이 안 좋다 하잖아? 그 다음날은 전화와서 뻔뻔하게. 언니, 삼계탕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어, 뻔뻔하게, 다음날은 또. 이거 뭐야? 왜 뻔뻔해? 이얘안 <웃음> 물려? 야, 그 정도면 똥살때 계란 나오겠다, <웃음> 안 물려? 아, <웃음> 어, 먹을만 하더라고. 진짜 많이 먹었어, 그때, 삼계탕. 또 삼계탕, 여러분들 삼계탕집 가면은 종류도 여러 가지인 거 알잖아. 홍삼부터 해가지고, 원조, 전복삼계탕막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종류가.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까르띠 밑에가 제일 낫던 것 같아. 없어졌잖아요. 응, 그거 없어졌어. 거기가 사실 제일 막만 했어 그냥. 제일 별로였던데. 난 녹수기. 어. 어. 국물이. 초록색이야, 국물. 크림만만 <웃음> 뒤집어지게는. 병원언니! 왜요? 그만 말하고 드세요. 공주님 다 먹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라면이 이거 한 그릇 남은 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따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알죠? 이 김치 너무 맛있어죠 이른님 그렇지 마요. 김치 너무 맛있겠어. 아, 김치볶음밥 해 먹으면 맛있네요. 내가 세상에 라면이 이거 하나 남았으면 말도 안하고 먹으 말을 안하는게 아니라 때리면 너무 싫어하는 김치 어디거야상봉아 이거 아 산게 아니라 그거야 심부름 시킨거야 어 너무 맛있게 편의점까지 종갓집 음음당딴 음. 음. 그림을 두고 가셨나보다 빵을 빵을 응. 내는 너무 잘 그려져서 내 얼굴인지 모르고 산촌들이 어디 딴데 갔다는 거 아니야? 응. 벌써 그림 선물을 3개나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저 어, 그림 선물 같은 거는 시간이 더 남으니까 좋겠다 그죠? 아우 맛있죠? 오 어. 응. 언니 라면 몇 개까지 먹어? 옛날에는 우리집 라면이란 게 있었거든 그 그때 최대 네개까지 아, 어, 먹어갔나? 말 먹는다 근데 지금은 못 먹어 애기 때는 막 라지 한 판도 먹고 그랬는데 나 항상 판? 집에서 라면끼리 먹으면 두개탁 끓여놓고 밥 말아먹어 음, 밥 말아먹으면 음, 먹는 개밥 아니면 두 개까지 먹을게 나 옛날 에 피자나라 치킨 공주 치킨이랑 피자 한판 내가 다먹었어한 마리랑 한 판. 어 진짜? 응. 나 지금은 적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뭐야 줄었다보니까 네, 네, 방울님이 투자 아, 물었나? 석탕 간식도 넣었대 공천 선물 안에. 음 그래요. 방울님 이 항상 고마워요 그림. 내 침대 머리맡에 동이랑 있는 거 알죠? 이랬다. 하나는 저모 특별한 맛? 사람 언니 어제 어, 형부랑 밀린 숙제는 잘했어요. <웃음> 밀린 숙제 열심히 하셔야죠. 이박 3일 동안. 이래서 먹어야 음, 특별한 사람은 가까이 타면 자주 놀러오면 좋을텐데 너무 멀긴 해 음. 7시간? 6시간? 7시간 걸리네 음. 어 멀다 <놀람> 어머 어 나한테 파티 제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어 맞다 언니 올렸잖아 응 오케 됐다 마음에 안들지? 세맥기공이랑 세맥? 어, 세맥기공이라든지 음. 그거랑 임파이터랑 세맥임파 워로드랑나랑가다은 어. 어. 어, 시너지 맞리 <웃음> 너무 없다 <웃다>. 추친구래 <웃음> 근데 컨트롤은 뒤로 <웃음> 진대 어. <거의> 좀... <웃음> 아 뒷구에 올렸어? 응. 그지 피 증겁 치고 정화 겹치고 정어 아, 겹치고 너무 비스무지게 왔겠다 DM 여덟 개 와야 된다. 난 DM을 난그 언니 하지도 못해 올리지도 못해 상달이 없어가지고. 음난너 아니면 가지도 못해. 어, <웃음> 레벨이 안 돼서. <웃음> 너네 그 조합도 참 특이한 조합이다. 음. 근데 우리는 <웃음> 팔 부사진 받으라. <웃음> 네? 뭐라고요? 바로 달렸나요? 음. 음. 아 달콤 사진 다들랑 땅랩이죠? 네 10렙 보석 있어요 있어요 몇 개야? 10렙 둘9랩둘둘 <웃음> 어. 보석 기한 <한치> 차량하다 <웃음> 사실 우리 다 땅랩이라 원래, 알지, 가면은, 응. 공밥 가면은, 우리 다도태돼가지고 지금, 뭐 봄을... 말, <웃음> 아, 그런 것 같거든. 그냥, 로마에 가요. 딴데끼길 <웃음> 모여서 가는 거야. 벌써 우리는 하드 가기로 했어. 게임을, 개고생하려면서 활 그래. 아, 그래도 언니 하드 가려고 올렸는데, 하드 가야지. 아니면 얘 버려. 어, 그거, <웃음> 상대라도 있어야지, 겠지너 내가. 근데, 근데 이 언니는 떡볶을못 거기에... 구하지. 내 언니들은. 가면 되지. 아, 언니가 가면 되지, 맞지. 거기 아구가 아니던데. 뭘까? 아, 그럼 뭔데? 인간형 식물형 아니면은 위에는 동물형 뭐뭐 막 그렇던데 약간 나와봐야 까봐야 알지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카드 경험치 모아갖고 네임드마다 그, 그 주피작 가고 있구나 어 추피작 올라가면서 살라고 네임드마다 올라가면서 살라고 놔두더라고 한 2,300만씩 놔두더라고 아. 아 그러고 오늘 시청수 엄청 많나왜그주일 그런... 안에 일주일에... 악살이 응? 아니, 어 언니 귀안 아파? 뭐안 아파요. 아니 못 참겠어. 그내 응. 거보다 더 많이 달렸네. <웃음> 이거 자고턴 돌면 내 귀가 저기까지 늘어나는 것 같잖아 이런 거. 아, 시후안들가고 빨간 스틱을 발랐더니. 어머 행복해요 울적했어요 정말 어. 아니 면뭐 언니 혼자 와 아유, 남편 버리고 맞아 게임 얘기로 하면 모르겠네요 그저 게임 얘기로 오지 않았기 미안해요 <웃음> 어 정말 앞님옴 그렇다고 어머 어머 어머 말도 꼈다요. 뭐? 아 다시마야. 어. 어. <웃음> 어떻게 저렇게 껴놨는 <웃음> <낀> 거 아니야? <웃음> 가짜 이빨에서 달라붙었나 보다. 이빨. 이빨. 안 꼈어. 어, 나 방제팀. 어, 언니 열정적으로 먹었어. <웃음> <웃음> 뭐 됐다 어. 이제. <웃음> 아, 언니 쉬는 날에도 밤에 놀고 낮에 자나요? <웃음> 거의 그러죠 낮엔 자고 밤에 이제 놀고 낮에 볼일이 있으면 낮에 볼일 보고 뭐 그러는 그런... 아니지 너 보통 시월 첫날은 기절 되게 기절하고 그렇구나. 낮에 계속 날만 가고 뭐 나는 쉬는 날 언니 피 저는 쉬는 날 피가 말라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왜 잠을 자려고 눕잖아 그럼 그잠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어 진짜 옛날은 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냐면 이 쉬, 쉬는 날 자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 좀 뭐해? 그래서 한두 시간 알람 맞춰놓고 진짜 피곤하다면 한두 시간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가지고 또 놀아. 음 그래 그냥. 내가 수목을 쉬면은 수요일에 거의 두 시간 자거나 안 자고 풀로 놀아. 그리고 이제 24시간쯤 되면 그때 자. 당신 게임 중독입니다. <웃음> 게임 중독이에요, 두분 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쉬어. 좀 자고 드라마 보고. 그래, 둘다 이런다고 밖에 나오는 게 아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잖아. 아, 목요일은 음. 게임 만 하는데. 근데 또 어, 우리 그런... 또 법칙이 있어. 목요일날 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목요일날 조금 한 저녁에 7시에서 한 새벽 1시 아니면 12시까지는 자요. 패턴 맞추려고 일부러. 진짜 피곤하고 잠이 안 깨도 무조건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 8시까지 게임하다가 음. 그러고 자야 내 패턴이 맞아 금요일날 출근을 하니까 그게 아니면 금요일날 지장이 생기더라고 피곤해 놀 때는 어느 들끼 노는 건가요? 우리끼리 놀 때도 음, 있고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그렇죠? 저는 항상 게임만 해요 아 근데 나 어제 알았겠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 수요일인가 집에 있는 데알지 게임하는 데 여러분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나그래도 평소에 요즘에 수정이 카톡 잘안하거든 근데 수정 언니한테 내가 막 카톡 다다다 보내가지고 언니 자자자자 자, 자, 자. 이래가지고 이 언니 띠용 띠용 한 거야. 그럼 띠용 띠용 물음표가 파고오길래 내가 언니 우리 송정이 드라이브 가자 약간 또 언니가 들러와가지고 송정이 드라이브 갔다 왔었어. 네 진짜예요. 갑자기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그러면. 운트레일라라는 징조래요 저게 뭐예요? 운이 틸일라는징조래요난 운이 안 틸라. <웃음> <웃음> 아 진짜? 어머, 운이 틸일라는징조예요 무슨 운이 트였을까요 무슨 운이 트 틸까? 돈, 돈, 금전은? 금전은? 재물, 재물은? 애정운. 아, 애정운. 계속 돈 타나다가 있어. 구름은? <웃음> 근처선 이런게 있어야 하는거 언니들 네. 어? 언니들은 다 근처에서 사는거 같은데 네. 자차 있는 분들도 있나요? 영은이도차있고요영은이도 어, 차있고 영은이도 차있어요 저차세예요네 <웃음> <웃음> 그런 느낌 들때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뭐든 하면 잘된다 하더라고요 음... 마이크로뭐 하세요? <웃음> 왜요? 왜, 왜, 왜? 마이크로뭐 하고 계신 거예요? <웃음> 아, 습관, <습관은 웃음> <하잖아>. 습관. <웃음> 여러분 습관 버리기 <웃음> 힘든 거 알죠? 그거 알죠? 진짜 일반 여자들이 하,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하,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시면 내가 하면 안 그래요. 왠줄 알아요. 내코 내가 만지는데. 원래 달려있었는데. <웃음> 습관. 왜? 어, 습관. 어, 습관이야. 어, 어. 처음에 아기산에서할땐내 바지에 손 넣고 자는거깜먹어버리더라니까 난들어 캬, 캬,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근데 여자들은 손안넣고 자? 나도 어. 손 넣고 자거든. 나뺄때손 넣고 자. 자. 난안자겠어 이렇게 옆, 옆으로 누워잘 때 이렇게 들어갔지 않아, 다 손? 근데?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자네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잖아 바지 쪽으로. 머리 뒤에 이러고 <웃음> 자는데. 아, 진짜 나는 잘때 어떻게 하냐면 양손을 이렇게 아, 네. <웃음> <진짜 난> 가져 <여태가 웃음> 이렇게 자. 난내 어깨 따뜻하게 야 진짜 이렇게 하고 산 적서는. 색깔적으로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어 맞아. 네. 어, 왜? 왜? 아, 여자도 넣고 잔대야어 아, 맞죠? 여자도 넣고 잔대손안 넣고 자야 진짜 습관은 무슨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 같네요. 음. 이 언니도 안 넣고 잔대잖아요. 나는 내 손을 베고 이렇게 안 자면 잠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나 이렇게 하는데 한쪽 손이 놓이잖아. 그럼 들어가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예 항상 그너 자는데 진짜 모르거든. 그 영상을 찍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떻게 하인하면 되는 줄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네 손에 냄새를 맡아. <웃음> 디지몬이 나한테는 내가 파리 저려 그네 비즈니스 나네 냄새 나잖아 그럼 그 바지에 속는 거야. 아니 나도 술 먹고 자. 너도 마찬가지야. <놈> 난 저거는 팔이 저려 이걸 배구 저. 그 있잖아 딱나가서 그런 거. 냄새가 딸딸이 딱 치고 난데그 음 냄새야. 그 냄새가 만약 접근해 내 손에 머리 이렇게 다 많이 나잖아. 어머 네 슬깔은 바지에 속는 거야. 딸딸이 치고 난다. 한 번도 넣은 적 없어. 아니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지 뭐 자기 안 넣는다고 안 넣는데? 그건 여자가 아닌데 그거는 사실 너무 좀 그랬고 넣는 맞아. 사람도 있겠지 여자는 안 넣는다고 그거보 그래. 뭐 편견이야 편견인거야 편견, 세안경극백놀리인지 음. 모르라 역시 그래야. 젠더들이라서 그런지 이럴 때 화를 내드라니까 쟤더들 테레비전 감 우리도 제발 말, <웃음> 담배를 왜치면이견경 이러는 거 넣는 걸 어떻게 해? 반박이 불가 능 되는데 아, <웃음> 피곤났다. <웃음> 넣고 자는 친구도 봤어. 음... <웃음> <웃음> 과민 반응. 아 맞아. 저는 어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팬티 라인까지 넣어요. 어, 팬티 라인까지. 음... 오늘 비스트를 만지는 거예요? 놓고 자면 진짜 개 따뜻해요 언니 집에 보일러를 켜요 <웃음> <웃음> 어, 집에 보일러를 키면 되지 굳이 와.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주의치? 웃음> <웃음> 의상도 멋지는데 코카인 좀부탁한다는데요 <웃음> <웃음> 미쳤나 봐 진짜 좋 진짜 스트레스 받겠 진짜 지금 너우리한 그릇 뚝딱한 거안 보여요? 아 너무 맛있게 잘돼지 튀어나와서 짱나 죽겠는데 아, 그래. 우리 남 아, 그래. 전국적으로 피자. 여성이라면 아, 먹고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야말 그래. 아, 겠어 아, 그래. 아, 그래.